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바로 속도가 빠른 영상 만들기입니다 이런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런 영상을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영상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저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방금 전에 봤었던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워포인트로 기초적인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슬라이드 중앙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찍어서 여기다가 일단 기본적인 대본을 적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대본을 미리 적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냥 텍스트를 하나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의 중앙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상의 글꼴이 어떤 글꼴이 쓰이냐에 따라서 진짜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글꼴은 눈누.cc라고 하는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원하는 글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에스코어 드림체 라고 하는 글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거 봤고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적은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가 있는 있는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여기 슬라이드에서 복제를 눌러서 그대로 텍스트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쌤 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바로 속도가 빠른 영상 만들기 입니다 이런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하나하나 다 적어 봤습니다 텍스트를 적은 이 상태에서 이제 무얼 하느냐 바로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의 음성을 녹음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 파워포인트 자체 내에 녹화라고 하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녹화 기능을 활용해서 슬라이드 하나하나마다 그냥 짧게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쇼 그리고 레코드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 아마 2010버전도 있을텐데 그냥 단순하게 음성만 녹음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레코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레코드를 눌렀고요 오른쪽 하단에 저는 화면 띄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 속도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만 하시면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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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라고 녹화를 했고요 이제 이것을 녹화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가 슬라이드 하나하나마다 녹음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쇼를 해서 한번 확인 한 번만 해 볼게요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바로 속도가 빠른 영상 만들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디오가 그대로 녹음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뭐냐면 사실 그냥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녹음도 다 가능하다는 건데 음질이라고 하죠? 그런 게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일단 제외하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파일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를 통해서 바탕화면에 영상으로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저장된 것을 이제 편집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편집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아주 쉬운 프로그램으로 해볼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쓸 거냐면 바로 윈도우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겁니다 자,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켰습니다 이제 여기에 영상을 하나 집어넣을 건데요 자 여기 안에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영상을 삽입을 했고요 이 영상을 삽입하게 되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보입니다 어떤 포인트가 보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는 부분만 잘라서 없애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 없애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없애려면 여기에 가위질이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것을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검정색 선을 움직여서 말하는 이 시작 부분 바로 앞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동영상 도구 편집 분할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키보드 M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필름이 잘린 듯한 느낌처럼 잘려지게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옮겨서 M 누르고 잘라주고 또 M 누르고 M 누르고 이런 방식으로 빠르게 마우스로 움직여가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소리는 그냥 듣지 않을게요 듣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부분과 중간에 있는 부분 삭제해서 한번 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어떠세요? 바로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처럼 굉장히 빠르게 재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제 나머지 많은 것들 다 삭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루하시더라도 쭉 봐주시기 바랄게요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었던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14초, 15초짜리 영상 하나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재생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바로 속도가 빠른 영상 만들기입니다 이런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즉 굉장히 속도가 빠른 듯한 느낌의 그런 템포로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끝에 부분 제가 살짝 잘못 자르긴 했는데 그냥 이건 냅둘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영상을 저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저장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 파일 그리고 동영상 저장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용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영상이 저장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파워포인트로 녹화를 해서 영상 만들고 그리고 무비메이커로 간단하게 자르고 편집만 해준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세련된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 나는 좀더 오디오 품질을 좀더 좋게 녹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파워포인트를 슬라이드 쇼를 하신 뒤에 그것을 화면 녹화해 주시면 돼요. 화면 녹화를 하면서 직접 말을 하면 이 오디오가 파워포인트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면 녹화된 그 파일 안에 오디오가 저장되기 때문에 음질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방식으로 녹화를 하는데요. 제가 다음 강의라든지 다음 영상에서 또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영상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문의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